한 제자 요쭙기를 욕심으로 구하여도 얻어지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진 아니라 또요쭙기를 가장 크고 온만한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찾아서 잘 닦고 잘 쓰는 법이니라. 이명훈이 요쩍기를, 제가 제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잘 화하는 제조를 배워 가질지니라 학인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군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보아 처신하신아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고 하셨나니라 그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기울은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구미가 있으면 소사 채갱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이으키나니 자기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해서 재앙에 미천을 짓는 수가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법문입니다.